안녕하십니까 무형자산 공간입니다 오늘은 둔촌주공 590 이하는 청약 경쟁률 높을 듯 84형은 중도금 대출 해놓고 퀘스천 했습니다 이 관련해서 한번 관심 있는 분은 끝까지 들어 보시죠 지금 일반 분양 물량에서 지금 2구형, 3구형, 4구형, 5구형. 여기까지 지금 14평형이죠. 2구형은 11세대, 18평은 1160세대, 22평형은 903세대, 26평형은 지금 1000세대 넘죠. 그런데 이제 5구형까지는 청약 경쟁률이 이 상당히 그 높을 것으로 보여요. 왜냐면 뭐 주변 시세보다 일단 수억 일단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새 아파트고 대단히 대단지 아파트고 그리고 아무 문제 없잖아요. 그리고 에 그래도 굵지에 그 대기업 현대건설을 비롯해서 대기업의 콘소시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아파트에 대해서는 뭐 전혀 문제가 없는 거죠. 그동안 이제 조합원과 뭐 시공사와 이래된 내부적인 어떤 그 마찰이 있었던 거지. 아파트 자체나 그 입지에 대해서는 전혀 <웃음> 문제가 없는 거죠. 그리고 분양가도 지금 뭐 경기가 침체됐네 뭐 해내 하더라도 주변 시세에 비해서 월등히 일단 그 분양가는 분양가 자체는 원래 낮으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조합에서도 기대하는 것은, 예, 기대하는 것은 지금 평당 3,700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대로 받아들여질지, 그거는 뭐그 이하로 될지, 그거는 이제 그 이상이 될지, 그거는 이제 최종적인 것은 이제 강도구청에서 결정을 해서 나오는데, 어떻든 4천만원 이하로 될 것으로 어 예측이 되고 4천만 원이 된다 하더라도 주변에 비해서는 월등히 싼 거죠 일단 그 평균 시세가 강동구 주변 평균 시세가 아파트가 평당 4,600 하니까 벌써 평당 600만 원 정도 싼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이새 아파트는 프리미엄으로 해서 그더 비싸죠 그 다음에 그 대단지, 이렇게, 에 대한 프리미엄, 이런 것 따지 보면은, 일단, 그, 당첨만 된다면, 그거는 뭐, 일단 수억 안고 가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설상 더 경기가 침체돼서, 하강국 위원으로 해서 어느 정도 떨어진다 하더라도, 분양가 이하로는 간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거는 마음 놓고, 그리고, 이 실물 자산이라는 자체가 음그 오버슈팅도 하고 언더슈팅도 하고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것을 그 오버슈팅 구간에 전부 다 살려고들 매, 매달리지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금방 잠시 보여드렸던 그이 정부별 그 부동산 가격에그 오르내리고 한그 그래프가 나왔었는데 부동산이라는 건 실물 자산이기 때문에 통화량 증가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증가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 규제 정책을 강화할 때도 있고 또 부양 정책을 쓸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규제가 너무 강할 때는 그 상당히 일정 기간 하강으로 어, 언더슈팅 되기도 하고 또 어느 정도 그 시장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매수자들이 높아질 때는 또 오버슈팅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우상향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잠깐, 이 뭐, 신문기사 조그마한 광고죠. 광고 나온 거, 음마 아파트 나온 거 금방 보셨을 텐데, 그 당시 그 과거의 음마 아파트도 뭐, 음마 아파트뿐만이겠습니까? 뭐, 서울에 있는 다 아파트들이, 다 30평형대 아파트들이 2천만 원대에 분양을 했죠. 그리고 뭐 빌라 같은 경우는 천만 원대 이렇게 분양하고 그랬지만 지금 이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인플레이션 돼가지고 지금 100배 정도 이렇게 100배 이상 이렇게 그 상승한 건지, 응? 돈 가치가 하락돼가지고 된 것인지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연간 인플레이션은 13%. 지 은행 금리나 대출 금리나 그런 것들은 뭐 3% 5% 6% 7% 해왔지만은 우리나라 30년 40년 이 인플레이션을 봤을 때는 13% 평균 13%로 증가가 됐는데 이거에 대한 해지는 실물 자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파트 같은 거 이런 거 대출 받아서 차고 나갈 수만 있다면 장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단기로는 너무 이제 부담이 크니까 한 40년 장기로 해서 대출 받을 수 있는 한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걸 차고 나갈 수 있는 역량이 돼야죠 차고 나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지 그게 아니면은 이제 그그 그 완전 그 경매가 되면 파산이 될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만 한다면은 이거는 완전히 이기는 게임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고, 뭐, 지금까지, 음, 무형자산 공간에서 계속 들으신 분들은 이미 이게 딱 정리가 완전히, 어, 돼 있으리라, 이렇게 믿어지기는 하는데요. 지금, 8.4형 같은 경우는 지금 평당 3,500, 3,500이 넘어가면 중도금 대출이 안 되고, 그 이하가 되면 중도금 대출이 되는, 그런 그이 가격대가 되기 때문에 과연 어느 선에서 결정이 될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조합 측면에서는 일단 3,700 이상으로 이렇게 음 푸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 나타나고는 있는데 실상 그렇게 되면은 지금 미분양 될 것은 뭐 상당히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얼마로 분양가가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만약에 뭐 3500만 원 평당 이하로 된다면은 이것도 경쟁률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지금 둔촌 주공은 지금 현재 그 상당히 그 코너에 지금 몰려져 있어요. 여러 가지 즉 조건이 굉장히 안 좋은 조건으로 지금 시기적으로 몰려 있죠. 뭐 후분양도 할수 없는 그런 상태고 지금 현재 사업비 자체도 지금 뭐 어? 차환은 성공했지만은 지금 이자가 거의 세 배나 높은 전그 대출 이자에 그러니까 지금 뭐 사업비 7천억에 대한 한달 이자만 해도 지금 지금 70억 이자가 지금 늘 하루에 2억씩 2억이 넘는 이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대해서 분양, 미분양,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진짜 상당히 신경 을 써야 돼요. 그래서 이8사형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미분양이 되더라도 이것을 최종 중공 시점까지 이렇게 할수 있는 기준을 좀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할 것인지, 그거는 이제 그 조합 및 조합원들 해가지고 뭐 결정을 여러 가지 의견을 내서 그좀 요구는 하겠죠. 근데 결정은 이제 강동구청 그 분양 심사 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하겠지만 어쨌든 그 분양을 받아서 사고만 나갈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좋은 조건이다. 그리고 그 분양가가 상당히 높아 가지고 이렇게 막 오버시팅 되는 구간에서 매수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좀 침체되고 언더슈팅 되는 구간에서 이렇게 그 식물 자산들은 매수를 해야지 그 이렇게 그 오버 슈팅 되는 구간에서 하다가 쓰러지면은 그건 완전히 그 파산으로 가는 길 그래서 저는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이렇게 그 둔촌주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청약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준비를 좀잘 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음 하나 장만을 하시면 상당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